안녕. 내 이름은 초코야. 열 달을 살아왔지. 초코일기 여기 나랑 놀아주는 인간이 우리 형아야 초코지 밥 먹을까? 뭐라고? 밥이 됐는데. 밥 먹을까? 당근이지. 알았어. 아, 내가 잘못 보은 거 아니지? 다시 한번 봐볼까? 엥, 인간 또 나랑 장난 치인다. 난 먹는 걸로 장난 치는 거안 좋아한다고. 아오, 내가 정말 화딱지가 나서 정말 말이. 이거 여울라고 조코야조코야 여기 너너밤 여기 있어. 이번엔 정말이지? 여기 여기 엥. 또 장난친 거야? 이 인간 정말 목을 요래요래 요래 잡아서 잘 보라고 나한테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지? 조커야 조커 조코. 조커 조커 여기 조커 봤지? 모장난 이젠 나 장난 아니거든? 갑자기 슬퍼지네 현타가 온다 이 인간이랑 어떻게 사나? 이편도 기대해주세요